패치 이 자식 <웃음> 아 뭐야? 패치였어? PC요? 네 나오죠 조금 있으면 나와요 PC로 나오네요 단 하나만 빼고 뭘까? 지금 불본 PC 나와봤자 너무 낡았다니까? 엘드닝 DLC 내면서 불본 PC도 나오겠죠? 음... 정말 개아락한 꿈을 꾸시는군요. 정말 당신은 바보입니다. 각소요? 각소는 솔직히 잘안 땡깁니다 이제. 박소 소리 컨버전스 화신 패턴 바뀌다는데응 안해. 그럴리가 없지. 응 안해. 자 오늘 72주차 세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언제, 언제동안 다크소울만 할거야. 솔직히 엘든링도 작작해야 되긴 합니다. 이것도 한 500시간 했잖아. 이것도 작작해야지 사실. 이거 지하, 지하 내려가야 보여주는구나. 키보드 Y라고? 음안 돼요. 안 돼, 안 돼. 지하야? 뭐 지하는 그걸로 가잖아요. 모그인으로 가잖아요. 1시간 했다고요? 축하해 달라고요? 싫은데? 제발 다른 게임 좀 하십시오. 축하는 개꿀. 이건 우리가 원했던 <웃음> <웃음> 인생을 살아주세요. 다음 업데이트는 또 언제 해줄라나. 흑검 두번안 나가는 거 너무 불편한데. 물론 전에는 이게 짧게 들어가니까 어찌 보면 좋은 걸 수도 있는데. 간지라는 게 있잖아요. 흑검이요? 아니요. 흑검 너프당한 게 아니고 버그 걸렸습니다 이게 두 번이 안 나가요. 근데 흑검이 약해진 것도 있어요. 원래 멀기트 여기 이제 알터건 들어갔을 때 멀기트 분신 제가 죽이거든요. 죽이는데 한 번에 못 없습니다. 이제 전에는 됐는데 이게 너프당했어. 흑검 자체가. 홀스도 매칭 되냐고요? 아니. 요 크로스는 안 되죠. 크로스 플레이는 안 됩니다. <웃음> 뭐 뭐야? 뭐 어떻게 죽은 거야? 갈렸나? 배치이 자식. <웃음> 아 근데 PVP 할 때는 또 다르니까. 카테고리 이렇게 늘어나면 또 제가 좀 귀찮거든요 표시방식이요? 아 이거 바꿀 수 있던가? 표시방식? 아우 야 그런데 이게 진짜 너무 쓰리 느낌 난다 야 겁나 복잡하네 진짜 눈 빠지겠다 야 특대검 이거 너프 당했는데 그소 넣어둘까 그냥? 야안치 사망했잖아 이제 이제 굳이 이거 쓸 이유가 있나? 내 츠바는 사용을 하거든요 거인사냥할 때 거인사냥 저것 때문에 야 쓰는데 그소 자체가 이제 메리트가 많이 좀 사라지긴 했지 확실히 이번 패치로 인해서 좀 정리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야장군님이요? 아, 저거? 저거는 그 어디냐? 좀 높은 곳에서 암명들 엿먹일 때 쓸... 아시죠? 맞아. 치킨 구간에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로망은 있고요. 이 조합도 나쁘진 않은데? 한 손에 수면 걸다가 멀리 떨어지면 벼락 걸으면 되잖아, 왼손에다가. 왼손에는 이거 가드에도 뚫거든요, 관통 속성이라서. 제가 괜히 이거 든게 아니라서. 물론 지금 방패가 너프를 당했음에도 혹시 모르니까 들고 다니는 겁니다. 뭐야? 패치였어? 패치 또 너야? 누구 싸움 살벌하네 라다곤 코스에서 란이랑 결혼하면요. 옛날 기족사회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라다곤도 어찌 보면 은 여자이면서도 남자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뭐였더라? 그 성경 구절 중에서 두 명의 천사가 변장을 해서 왔는데 그 마을이 하도 인권이 개판이라서 여행자 두 명을 거탈하려고 했대요. 남자인데. 근데 그두명 여행객을 보여줬던 여관 주인이 딸을 드릴 테니까 이 여행객은 건들지 말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성경 구절이요 있었는데 뭐였지 여기 에 맞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있어요 아그 대머리 놀리는 거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머리 놀리면은 곰 암수 두 마리가 나와가지고 애들 다찢어밝혔다는그 성경 구절이 있었죠 근데 그 대머리를 놀렸다는 수위가 엄청 높았습니다 진짜 찢길만 했어요 <웃음> 대머리 놀리는 수위가 욕이 장난 아니었어 기본이 패널이었어요 수위가 좀 높아가지고 찢어밝인다는 이야기가 좀 말이 됐었어 그때 성서 어디냐고요? 나도 몰라요 난 깊이는 알진 않아요 넓게만 알지 깊이는 알진 않으니까 그냥 군대에서 초코파이 받으러 교회 가보, 가본 적 있냐고요? 안 가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근데 솔직히 저 많이 먹어 질려가지고 그냥 제가 가고 싶은 대로 갔어요 이제 한 명당 한 박스? 한 박스? 준 적이 있어가지고 질리더라고 <웃음> 마리카 방치 좋냐고요? 처음부터 좋았다고 하면 너무 약 파는 걸까? 엘드링 나왔을 때 보스 잡자마자 만든 게 마리카였는데 방치 낭만을 선택했다 필드 데이터? 웹 곳곳에 있는 투기장 필드 데이터는 나오긴 했었죠 업데이트는 했어요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그냥 흘러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나와야 게 나오는 거지 솔직히 사업상 내가 주주라고 하면 은엘든닝디에이 내라고 난 말할 것 같아요 특히나 많이 팔렸잖아 많이 팔리기도 했으니까 대중화? 아 맞아요 아마 프롬게임 역사상 대중화가 많이 치우쳐진 게임이 아닐까 볼수 있는 팬들도 어느 정도 납득은 할수 있을 만큼 의 퀄리티를 뽑아줬으니까 나이도 면에서는 어느 정도 납득을 한부분도 있었어요 출시 초기 때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예전부터 많이 즐겼던 사람들이 영체 소환 안하고 쌩으로 잡 잡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힘들다 싶으면 이제 영체 소환하고 뼛가루 이용을 해서 그래서 뼛가루로 이용을 해서 난이도 조절을 잘한 것 같아요. 저도 영체는 몇번 소환했어요. 보스가 두 마리 튀어나왔을 때 그때는 영체를 소환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성배단전... 같은거 나오면요 메리트가 뭔데요 성배던전 자체가 이제 계속 뺑뺑이를 돌아야 되잖아 랜덤 전에 무슨 전에 신규 전에라고 하지마라 차라리 고룡암 단석이 있죠 확정적으로 하나씩 나오게끔 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 괜찮지 않아요 고룡암 단석 때문에 회차를 돌 필요도 없고 그래서 불본같은 경우는 그 뭐였냐 불본 최종 강화할 때 핏빛돌이었나요 그거 구하려면 은 보통 회차를 돌았는데 한 회차당 개수 제한이 있거든요 근데 성배던전 가면은 그 개수 제한 없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어차피 성배 전전점만 열심히 놀아도 핏바이는 쌓이거든요 저도 쌓였어요 압령인척하면서 <목소리> 청자임 아니면 청자인척하면서 압령이 같은 영체라고 같은 편이 아니다 이봐 그것을 깨우면 어떻게 해 <웃음> 자기네들이 손해지 뭐. 뭐야 왜둘다다 다 죽었어 내가 왜 굳이 가고일을건들지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완제품이요? 살짝 박살난 게 간지나지 않나요? 우린 그거를 그 거시기 뭐라고 하냐 뭐라고 하는데? 아 기억이 안 나네 바로가. 사선 아니야 반파 아니야 중고품? 아니야그 아 이게 뭐라고 하지? 전문 단어가 있는데 있는 대로 말하는구만 아 그래 빈티지 그래 저거야 그래 빈티지 느낌이 나니까 좋은 거 아니야? 왕이요? 생각한 적은 없는데 제일 심플한 게 낫지 그냥 왕이지 드랭글레이그의 왕야너 나가 병신을 만들어 주겠다 <웃음> 너 저기 나가서 손 들고 있어 <웃음> 철의 옛 왕? 너도 너도 같이 나가 배왕이면은 내가 봐줬는데 야 철의 옛네 왕은 좀 끝감 쓰고 엘드 유승 쓰면 재밌다고요? 아나 그거 알아 움직여서안움직일 어. 아 이거 안 움직여야 된다. 와다다다다다. 핵계 망측하다. 근데 이 정도면 진짜 각 게임 아니에요? 어째 된게 계속 새로운 게 나와요. 패치를 할때 엘든링 계속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버그 하나씩 넣어주는 거 아니냐? 이거 내가 봐도 이런 실드는 없어요 머리가 완전히 깨지지 않고서야. 이거는 실드라기보다는 뭐랄까? 여러분 잘못 보나줬네 2번만입니다. 2번만입니다. 근데 나 진짜 그와 겁나 센즈 이거 드립도 엄청 오래됐는데 아직도 죽지 않는다는 게좀 신기해요. 어그로가 너무 심해가지고 <웃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야 애니메이션 뭐 새로 나오냐? 이번 4분기 새로 나온? 아 근데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 일본 애들 감성적으로 잘, 만들어, 잘 만들었다고 칠수 있나? 그럴 수도 있잖아 이런 게 보통 문화 차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감성이긴 한데 아니야 일본 쪽 살짝 좀 파면은 저런 거 많아요 은근히 <웃음> 애니메이션 오프닝만 봐도 저런 거 나오는데 한 10년 20년 전에는 저, 저런 저게 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지 도로의 도로 오프닝 한번 봐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로의 도로 작품을 좋아하거든요 로바토 어? 진짜. 또 굴른다 이제 안 돼, 제발. <웃음> 이거 언제 고칠거야 야 의도된거라고 하지마라 진짜 이거 잠깐와봐요 유튜브 썸네임이나 찍자 안전하자는 파티 <웃음> 저사람 아, <웃음> 왜 i n 어이 사람 왜멍때리고 있어 멍때리면 죽는거 알잖아 조용히 하세요 <웃음> 조용히 하세요 몸 <웃음> <웃음> 뭐야 아, 왜 이렇게 빨리 죽어 <웃음> 다 죽었어? 왜또 이렇게 내는 거야 같이 하자고요? 그럼 끝까지 살아남든가 <웃음> 말레니아 가긴 갈 텐데 내가 또 글리치 쓸 거거든요 바로 흙검 날려요 보자마자 이거 미켈라 석상이잖아요. 부셔버리고 싶어. 그냥 통과하고 싶은데. 우리 미켈라? 너 모그지. 모그인에서 검거. 키やすく 쌓아 놔야 모래를 가시랑. 분명히 봉인 나기 될 텐데. 지금 딱 물새 난급 타이밍인데. 그래. 뭐야 또 써? 재정신 아니 돼. 아오 씨 더럽게 아픈데. 뿌. 오, 와씨 잡으려고 했어. 제정신 아니네 진짜. 잡기 걸리면 즉사거든요, 바로. 선생님들도 구속고 쓸수 있어요. 다만 <웃음> 쓰는 게 아니야. 아, <웃음> <나> 성능 확실하고만. <웃음> 야, 혼자 써도 녹이는 데 이거. 어, 혼자 써도 녹이는 데.